안녕하세요. 파반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한 만년필은 여기 있는 셰퍼 만년필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셰퍼 만년필인데, 이게몇 년도에 생산된 건지는 아는데, 셰... 이거 정확한 네이밍은 몰라요. 네이밍은 모르는 상태이고, 제가 이걸 이베이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베이에서 아마 한 2만원 정도, 정도 구매한 것 같은데, 저... 이거는 거의 고대의 만년필이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만년필이니까요. 일단 셰퍼의 만년필의 특징이 아직까지 잘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잘 살아있는 만년필 중에 하나인데 88년에 만들어진 것 치고는 상태가 굉장히 괜찮아요 굉장히 괜찮고 잉크도 잘 나와요 물론 몇번 흔들어줘야 된다는 점이지만요 일단은 전체적인 외관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외관은 일단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일단 이걸 이 만년필에 대한 정보는 제가 찾아봐도 잘안 나왔어요 워낙 오래된 만년필이다 보니까 정보가 극히 어 제한적이었어요 정보가 88년도에 만들어진 거랑, 그 다음에 셰퍼라는 거까지 만들어, 셰퍼라고, 셰퍼고 독일에서 만들어졌다는 점까지만 알수 있었고요. 그 외에는 뭐 커뮤니티를 뒤져봐도, 커뮤니티에 올려봐도 특별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외관상으로나 뭐 특징으로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드리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원래 고대 만년필이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없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영상의 제목은 아마 고대 만년필을 쌓서 <웃음> 셰퍼 88년도, 88년도에 만들어진 셰퍼 만년필이라고 올릴 예정이고요. 일단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웃음> 앞서서 부연 설명 은 끝났고요. 아, 말이 조금 더듬어지는데,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개원에는 약간 즉흥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정보가 없어가지고 즉흥적으로 그냥 완전히 때려 맞추다시피 해서 어 그냥 생각나는대로 그대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말이좀 더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외관 모습을 살펴보자면요 자 리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이 또헛 나왔는데요 이점 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대본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줄거것 같네요 원래 대본을 앞에 놔두고 보는데 놔두고 원래 정보를 쭈루룩 읽으면서 하는데 왜 대본이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셰퍼 만년필의 특징 중에 하나 이 여기 에 있는 요 클립 부분에 있는 요 문양이나 이런 것들은 역시 예전에도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역시 예전에도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양들이 이렇게 주르륵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셰퍼라고 여기 양각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양각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셰퍼 어... 모르겠네요 <웃음> 메이드... 메이드송? 뭐 메이드송? 뭐마 마드 송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독일어라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셰퍼 말고는 읽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꽁품으로 보면 조금 더러워져 있긴 한데 그래도 나름 뭐 양각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약간 거끌거끌하게 커클 양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촉을 보시면 이쪽에 이제 내부 캡 캡을 열고 내부 모습을 보면 캡 안쪽에도 상당히 안, 안에도 안 이제 잉크가 안맞하도록 구석이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캡 안쪽에 약간 이제 약간 뭔가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클립 여기 촉 부분이 이제 요거는 그, 후드님이거든요. 후드님 제품인데, 후드님 제품인데, 여기에 보시면, 커버, 커버 쪽에, 여기에 88이라고 적혀 있어요. 88이라고 적혀 있고, 오리지날, 오리지날 리라고 적혀 있어요. 오리지날 리라고 적혀 있는데, 요게 금립이라걸 확실하게 알수 있는 부분인데, 금립이 이게 아마 1 8 k 거예요. 18K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베에 살때 판매자분이 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커버에 이런 식으로, 뭐 특징 중인 부분이 이런 식으로 뭐 이쪽에 이렇게 닙 부분에 니, 니, 니가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파져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파져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모양이 하나 포인트로 잡혀져 있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셰퍼, 이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사인은 제가 어떤 사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해석 가능하신 분들 있으시면 조금 해석 부탁드릴게요. 해석이 되실 되시는 분이 있다면 좀 해석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감인데 필기감은 88년대에 만들어진 것 치고는 상당히 준수한 필기기를 가지고 있어요 필기 자체는 이제 잉크가 초반에 잘안나온다보지 필기 자체는 잘 되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 잉크가 조금 안 나와요 잘 잉크가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잘안 나오긴 하는데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사각사각 소리가 엄청나게 잘 들리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 에 여기 지금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게이쪽이 자세히 보시면 커버 닙, 닙 자체가 약간 들려져 있거든요 어, 카메라야? 죄송합니다 카메라야? 좀만 잡아주겠니? 여기 닙 자체가 살짝 들려져 있어요 닙 자체가 살짝 들려져 있는데 닙 자체가 살짝 들려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립 자체가 아주 살짝 들려져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살짝 들려져 있는데 살짝 들려져 있어 가지고 이래서 아마 잉크가 안 나오는 점도 있을 거예요 뭐 그래도 나름 어 옛날 만년필 치고는 나는 괜찮은 필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커버 자체는 이 커버 자체 분리가 가능해 가지고 요거 안쪽에도 청소할 를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제가 이걸 벗기는 순간 이 안팩크가 쭈르르르르 나올 거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고 여기 안쪽에 컨버터 부분만 보여드리자면 컨버터가 굉장히 신기하게 되어 있어요 컨버터가 일체형입니다 컨버터가 일체형이라서 이런 식으로 완전 완벽하게 전완 일체형으로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피스톤 방식으로 피스톤이라기보다는 주석의 방식으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뽑아내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편해요 이게 일체역이라서 약간 어 청소하는데 이제 세척하는 데에서 약간 불편함이 있지 어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하고 어 일단 기본적으로 88년도에 시작한 것치고는 굉장히 편하게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88년도에 세월의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만년필 자체에는 준수한 준수한 이런 어 필기경 사랑합니다 그래서 만년필이 만년필이 굉장히 오래간다는 걸알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물론 관리가 그때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관리가 조금 어, 덜돼 있는 상태여 가지고 여기 피스톤 자체에 아 피스톤인데 여기 주 여기 컨버터 자체에 조금 잉크가 굳어 가지고 뜨거운 물을 몇번 세척을 했어야 되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잘 쓰이고 있습니다 저한테 일단 그래서 이 만연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특별히 버리거나 뭐 버릴 일은 없겠지만 특별히 뭐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버리지도 않고 어,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제제 자식에게도 물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만년필입니다. 이만 여기까지 고대 만년필 찾아서 88년도 셰퍼 만년필 리뷰였고요. 여기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만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